이 단단한 휘두르기에 방어막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이 운동 아, 뭐? 음. 네, 이런 부분도 맹룡 오, 지금 너무 아파요 어 다운됐어요 다운 약간은 떨어지긴 해야되고 그리기를 씁니다 휘두르기 어, 야몬 선수가 이거 케어하기 위해서 유공 네. 선수 좀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초반부터 그냥 아끼지 않고 썼어요 이거 블래스터가 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유공 네. 선수가 약간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어, 에너지 필터에서 오우! 오우, 오우 전. 투자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절구까지 깔아서 보강 아, 체력을 뭐, 보강 아 그러니까 지금 우선선수랑 체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요 요맹이가 맹룡 딱 한번 휘두르고 눈치보고 뒤로 빠졌거든요 어 심판 자 아,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어, 휘두르기 음. 타이밍에 뭔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거 아. 맞으면 갑니다 맞습니다 아, 저, 자 그럼 박성기 돼요. 좀 홀리나이트? 아아악! 연수수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 섹시 마흔동 호날도 지금 유콩 선수 아니, 잘그잘잘 포격 잘 잘. 타이밍에 각성기 잘 노렸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어, 이게 킬로안 이어지나요? 아니 유콩이 계속 살아있어요 아니지 홀나 태어본가요 와아아아아니 잡으라고 포격모드에 각성기 깔아준건데 이걸 살았어요 아, 아니 아까부터 전체력이었는데 유콩 계속 버티면서 상대를 잡아요 아니, 아니, 너... 히 서폿의 강력함이 이런 거군요 네 이게 압도적인 돌교환이 이제 버프 타이밍에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턴을 한번 가지고 왔을 때는 확실하게 킬을 더 내야 됩니다 네. 아, 문제는 지금 각성기 차이가 힐러미가 앞요 야몬 버티 야몬 버티는 거버텨라 버텨라, 버텨라. <웃음> <웃음> 어, 그래서 호날두 선수가 지금 또이 상황에서 버티거든요 이러면 아 이러지 글도 켰어요 포경모드아 <웃음> 아예? 포경모드였네요 <웃음> <웃음> <웃음> 네. 네 아직 야몬 선수가 예. 어 체력 힐 받으면서 지금 버티는 이 시간이 지금 몇 초입니까? 아, 예. 야몬 선수도 율법으로 넘어가고 네 일단은 이어지지 않도록 어, 한번더 케어를 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10분이 10분 10분 나고요 이렇게 되면 15초? 그 아, 시간을 버티는 십포라서 아. 심지어 어, 왜, 어, 왜, 왜, 운서가 혹시? 아서가 운서! 아 때문에. 아 이거는 근데 이 피해량은 이건 무공이 데미지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건 뭐 지극히 정상이고요그죠 사실 어이 어, 오픈지엘 선수와 야본 선수 입장에서는 딜 보고 1분 했네라고 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그쵸. 그쵸. 아마... <웃음> 요운동과 휘두르기 두 번째 세트입니다. 공 어. 선수가 진영이 좋아요. 지금 대본익이 가장 넓어 거리에 있습니다. 네. 자 올. 와 호날두 너무 아파요! 게이터빈이 없죠 썼어요! 이건 불리한 전황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뒤집기 위해서 상대가 빠질 수 없는 그 공격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일단 써주게 잘 써줬는데 네. 아니 이걸 이렇게 잘 빠진다고요? 네. 근데 이거 훈드 선수가 더 물어야 돼요 더 아프게 때려야 돼요 그쵸 예. 더 때려야 돼요 예. 국공선수 이대로면 아직 불사식 네. 모드거든요 심포니아 이제 스페 돌아오면 빠지면 되고요 뒤에서 지금 난리가 난게 문제죠 오픈제일 선수가 풀릴다 넣었고요 오늘 드선 빠져야 되겠자 네. 지금 아몬즈 선수도 상대 스킬 빠지는 타이밍에 같이 써주면서 지금 들어가고 아, 네. 아 <웃음> 이 와중에 킬각을 봅니다 육콩은 휘두르기에 어. 대한 이런 어, 도망은 잘 치고 있거든요 아 네. 어 지금 절구안 야몬, 야몬 회복 중 네. 오픈선 선수 도무 케어 받았고요 네? 오픈제일을 육콩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아래에서 아... 야몬 선수가 돌고 있기 때문에? 훈서 선수가 이 타이밍에 먼저 끊기면 은 요맹이 네. 요맹이 이 정도 남은 체력을 뚫어줄 사람이 아 없어요 예. 아직도 끊으려는 예. 체력을 가지고 있이 아슬아슬한 체력인데도 예. 계속 버텨요 그래비 오는 걸 눈치로 알고서 그대로 버텨주는 기술까지 너무 좋았어요 오프지에 잡으러 들어갔어요 이제 나머지 두명 정리하면 3대3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체력도 좋고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리면 안 되거든요? 다 아, 빠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상대도 어이 헤어 스킬이 돌아오다 보니까 음, 치고 있네요. 휘두르기가 진짜 잘못티나네요육공 선수는 이제 아웃 될것 같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이운동은 어, 동시에 둘을 타격하자예요. 한명 타격하면 헤어 들어오니까 둘을 타격해서 헤어를 못 하게 하자거든요. 근데 휘두르기도 이공내주고요아 잡히고 그 다음을 노리는 걸아 어, 근데 오. 오픈지이 네,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자, 어 그래 근데 용맹이 타이밍이 벗거든요 예. 적분가 이사일 고망가야죠 해비터를 따랐습니다 이거 한번 뺐다가 예, 급할 거 없거든요 쉴더 둘른 상태에서 아 비두르기. 이거 두르기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가장 위기일 수 있습니다 호날드 오늘드호오드 호날드 호날드 호날드 호날드 호날드 호날드 오픈지 오픈 지엘은 아 그거 물러갑니다. 러 잡습니다. 그런데 어, 너무 호날들도 호날들도 실드 자 그래서 드리을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4초 3초, 3초. 호날들는 몸만 지키면 돼요. 오 호날두 아자 게임 스텝 보겠습니다. 유콩 선수는 확실히 데미지는 뭐 담당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 어 저는 요혼동 선수들이 특히 배마로 바꾼 것도 잘 먹여들었던 네, 것 같아요. 피드로기 쪽이 아예 입구 쪽에서 버티면서 받아주는 싸움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세트에서 먼저 갔단 말이죠.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합니다. 잘 각을 보고 있죠. 어, 근데 일단은 지금 캐어해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뒤로 빠진 건데 통신 율법은 있었고요. 그래서 들어갔고요. 어 근데 그 장에 유통이 꽤 많이 맞았어요. 네 일단은 뭐자 그래서 박성기까지 쓰면서 네. 아. 이거는 유공을 지키기 위한 닭성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체력을 같이 좀 컨디션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 용맹이가 너무 잘 끌고 다녀요 아까부터 네. 어쨌든 휘두르기는 나머지 두 서포터가 유공 어? 지키기에 나설 되는데 월성락 아. 마무리 우호동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아, 오픈지에 용맹이 먼저 노릴 포커신. 수 있어요. 사이에 육공 선수가 위쪽에서 길를 원... 만들어야 돼요. 맞이 씁니다. 아, 각성기? 네, 체력 요명잘 뺐고요. 뭐, 또 사는 선택을 하면 차라리 아웃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필 어, 아, 각성의... 버프 스킬 하나 빼고 체력 10% 이렇게 각성기 빼고 죽으면은 이득인 거죠. 네. 아, 지금 타이밍에 승부순인데요 이제 그렇죠. 피드르기는 2 0보은 상대 잡자 이거예요. 그렇죠. 뭐, 안 죽고 엔속까지는 네? 잡아야 좀 속이 시원하긴 한데요. 그렇죠. 어분석. 와! 와, 이거 예측으로 해랬죠 네. 어, 좀 다운 되에 들어서. 어 근데 불렸어요. 와. 아. 네, 이거는 좀 빛나갔죠. 갈렸는데 네. 네. 그래도 체력 우위를 통해서 한꺼번에 잡아먹겠다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602. 602 많이. 야. 60끊어자 어, 이러면은 지금 헤비 터리 같이 빠지면서. 네. 네. 자. 스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이거 충분히 용동이 이길 수 있어요. 자기어 왔어요. 않나? 오픈제 체력 빠졌고 나머지 요운동 체력이 많아서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바지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바지 한번 준서 잡아라거든요. 오픈제에 요운동이 비두르기를 잡습니까? 이게 준서의 데미지량 보세요. 그리고 내내 유콩 선수가 꽤 높은 피해량을 그러니까, 보여줬었는데 좀 낮아졌죠. 완전히 묶였죠.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유콩 어, 선수도 아마 이게 본인도 약간 공격적으로 하려고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포트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딜러스로 이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